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ISFP 유형의 인간관계, 궁합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SFJ, ENFJ, ESTJ, ENTJ와의 관계를 본다고 했죠. 모두 EJ 유형들이에요. ISFP는 IP 유형이니까 반대 유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첫 글자와 끝 글자가 반대가 되면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이런 것보다는 생활 태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예런데 ESFJ를 보면 ISFP와 가운데 두 글자가 같죠 근데 첫 글자와 끝 글자는 반대예요 이런 경우엔 대화를 해보면 말도 잘 통하고 서로 공감하기도 쉬운데 막상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평소 ESFJ 방은 깨끗한데 ISFP 방은 대충 어질러져 있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차이는 사실은 본질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FJ는 IFP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IFP는 그게 귀찮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ISFP는 혼자 있을 때보다 주변 정리를 더 자주 하게 되고 ESFJ는 혼자 있을 때보다 좀 무덤덤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불편할 수도 있지만 보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자리와 끝자리가 다른 유형들이 의외로 궁합이 좋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반면 가운데 두 글자가 다르면 머릿속 생각 자체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는 걸로 봅니다. ISFP와 INTP가 그런 관계죠. 둘다 같은 IP 유형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하는 행동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말이 잘안 통하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일단 관심사 자체가 다르죠. 게다가 우선순위도 다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반대예요 ISFP 눈에 INTP는 좀 괴짜로 보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INFP를 보는 것과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근데 좀더 알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INTP 이 친구는 괴짜일 뿐 아니라 괴팍하기까지 하다는 거죠 말도 좀 세게 하는 편이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무시받는 느낌까지 들수 있고요 INTP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상대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ISFP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생각을 충하 충분히 깊게 하지 않아서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가운데 두 글자만 다른 관계는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질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ISFP는 인간관계가 대체로 무난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얼핏 집돌이, 집순이 같지만 의외로 인기가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ISFP가 인기가 좋다면 일단은 사람이 상식적이고 성격이 순한 편이라서 그런거죠.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 형, 친구, 동생 같은 느낌이 있죠.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바로 ISFP입니다. 욕심 같은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착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남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무해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면 때문에 EJ 2유형들과의 관계는 그렇게까지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EJ 2유형들은 대체로 욕심이 많거든요. 일욕심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EJ 2유형들은 조직 친화적인 워커홀릭들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ISFP에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ISFP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이 사람들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통 ISFP를 게으르다고 하는데 이 게으름이 바로 욕심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거나 뭔가 엄청나게 성공하고 싶어 하거나 이런 욕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부지런해지지 않는 거죠 성공하는 걸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만 그걸 위해서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거나 혹은 누군가와 죽기 살기로 경쟁하거나 이런 걸 해야 한다면 어난좀 그런데 이런다는 겁니다 성공 안 해도 좋으니까 잠은 충분히 자고 싶다는 거죠 그래 니가 이겼다 난좀 쉴게. 물론 EFP도 뭔가를 열심히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대단한 성공을 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재밌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SP 그룹이라고 했죠? 쾌락주의자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술 쪽과 친하다는 것도 이런 성향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예술이라는 게 무슨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좋아서 하다 보니까 상도 받고 하는 거죠. ISFP는 학창 시절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성격이에요. 아주 무난한 스타일이라 누구와도 잘 지내는 편이거든요. 심지어 인간관계가 가장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회생활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만약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한테 잘 맞는 예체능 분야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 특히 경쟁이 아주 치열한 조직에서 일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직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할 일이 딱 정해져 있고 그것만 제대로 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있죠. 쉽게 말해서 대기업보다는 공무원 쪽이 낫다는 거예요. 빡세게 일하고 남들보다 성과를 올려 보너스 두둑하게 받는 것보다는 남들만큼 일하고 남들만큼 받으면서 덜 빡세게 일하는 걸 선호한다는 겁니다. 만약 ISFP가 일하는 것이 후자 쪽이라면 별 문제 없겠지만 전자 쪽이라면 좀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이런 환경에서 EJ들과 한 팀으로 엮이게 되면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J들은 빡세게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좋아하거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눈에 ISFP는 좀 답답하게 볼수 있어요. 왜 이렇게 느긋하냐는 겁니다. 난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유형 중에 F 유형들이 좀나은 편이에요. 이 사람들은 잔소리를 하더라도 상대 입장을 생각하는 게 있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웬만하면 면전에다 심한 소리를 하지는 않아요. 가능하면 굳이 말안 해도 알아서 눈치껏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일도 일이지만 인간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죠. 사실 이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 자체가 사람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ESFJ 같은 경우는 정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깁니다. 그리고 ENFJ는 직업 자체가 사회정의 복지, 교육, 상담 이런 식의 어떤 인간 중심 휴머니즘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e n f j 는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하고 있죠. ESFJ나 ENFJ가 보기에 ISFP라는 게좀 마음에 안들 수는 있어도 EFP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만 심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특히 ESFJ는 EJ 유형이기는 하지만 ISFP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운데 두 자리 SF가 같다고요. 주로 가까운 사람들과 공감을 잘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앰프제는 주변 사람들 잘 챙긴다고 했잖아요. 이 챙긴다는 게 현실적, 물질적, 구체적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소소한 선물을 한다거나 누군가와 싸울 때 편이 되어 준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면이 IFP하고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앰프제도 대체로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편이죠. 고민 상담을 해준다거나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나눠준다거나 이런 거에 열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ISFP는 선물 받으면 좋아하겠지만 자기 고민을 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경우는 별로 없는 편이에요. 사실 고민 자체를 별로 안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ESFJ와 더 쉽게 공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ENFJ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더 친해지려면 좀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IFP는 자기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죠. 사실 ISFP는 타인에게 터치 받는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하지만 갈등이 생기는 건더 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잔소리 를 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쌓이면 언젠가 폭발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까지 봐야 ISFP 를좀 안다고 할수 있는 거죠 순둥이인 줄로만 알면 아직 ISFP 를잘 모르는 겁니다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근히 고집불통인 면이 있거든요 자 이제 두유형 남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바로 ISFP를 한계상황까지 몰아갈 수 있는 유형들입니다. ISFP에게 진짜 잔소리 아니 쓴소리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EJ 유형 중에서도 t 유형 ESTJ ENTJ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보다 사람 우선 이런 거 없습니다. 일이 중요해요. 개인적인 사정을 다 고려하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거죠. 그런 예외를 두는 게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공정성이나 원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르게 말하면 좀 냉정한 거죠. f 형처럼 따뜻하거나 인간적이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경우엔 무자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적을 하더라도 상대의 면전에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대놓고 직선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EF표와는 잘 안맞습니다. 특히 성과 위주의 경쟁이 치열한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말 그대로 돌아버리기 직전까지 갈수 있습니다. ESTJ와 ENTJ는 이런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드리거든요. 반면 ISFP에게는 이런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직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들면 이야기가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ISFP는 일대일의 관계에서 누구랑 부딪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ESTJ, ENTJ는 EJ 중에서도 워크홀릭이 많은 유형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도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가족 친구, 연인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관계는 공적 관계, 비즈니스 관계와는 아주 다릅니다. 에티제가 일할 때 EFP를 보면 답답하고 심지어 복장 터지는 느낌이 들수 있지만 쉴때 EFP를 보면 뭔가 푸근한 느낌이 들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느긋하면서도 여유가 있고 심각하지 않죠. ISFP 중에는 가볍고 편안하고 위트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ESTJ 역시 이런 ISFP와 함께 있으면 휴식같은 느낌이 들수 있다는 겁니다. NTJ 역시 그럴 수 있고요. 다만 ETJ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자기가 뭘 하고 싶어하는 게 있다고 했죠. e NTJ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을 깊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i n f p 예요 ISFP 인프피와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둘다 공감 능력이 있지만 인프피가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한다면 인프피는 다양한 사람을 적당히 이해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ENTJ에겐 INFP가 좀더 맞지만 ISFP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개인적인 관계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성관계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계라면 ESTJ, ENTJ가 ISFP가 잘만든다고볼 수는 없겠죠. ISFP는 욕심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편한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만만한 겁니다. 얘랑 같이 있으면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본인은 괜찮다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ISFP는 자칫 무시당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시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ISFP 중에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인싸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친구는 어색하고 어떤 친구는 불편한데 그나마 이 친구가 제일 만만하고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ISFP한테 말을 거니까 인싸가 되는 거라고요. 중심이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다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엔 이 욕심 없는 친구는 인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씩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따라줘서 크게 성공하는 ISFP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욕심이 없습니다. 잘난 척도 안해요. 성공하기 전이나 후가 별로 다르지 않죠. 그때 사람들은 ISFP를 존경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냐는 거죠. 하지만 ISFP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아무것도 아닐 때, 무시당할 때, 만만했을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난괜찮으니까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ENFP, m p 유형의 인간관계와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